아, 과연 이 히트 선수의 블레이드가 얼마큼의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물건을 알았기 때문에 예. 이통 선수도 이 에너지 필드를 설계하면서 들어갔고요. 이쪽 신의 공동 맞았고요. 자 광호 선수를 지금 노려주고 있는데 광호 선수의 직군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버티자 재정비를 하게 되면 여전히 받을,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네, 방 광호 선수! 아 광어 노리기 휘두르기 좋았어요 에이징 커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킬을 어느 정도 아유, 네. 어, 자, 광시옥 나왔고요 네. 자, 로켓점프 진짜 멀리 날아가죠 이게 의외로 무빙기로 좋거든요 네. 아, 지금도 투뎀감으로 지금 폐허에 잘해줬어요 아또 버텨요 이거 보호막 아니 그러니까 블랙스터가 로켓점프를 쓰때도 그만큼 공격적으로 움직여준다는 얘기인데 예. 자, 야몬 선수 각성기 쓰면서 짐포 이거 꽤 굳히기 작업이거든요 지금 네. 체력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광어 선수도 도망쳤고요 네, 시간차 두고서 광어 선수를 노리겠네요 네. 아 이거 태풍 선수도 위험하죠 거죠. 이제 광어 시간차 노려서 광어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또 히트 선수잖아요 네. 에이징 커브가 원래 노렸던 이 블레이드로 상대를 끝는다는이 작전이 생각보다 네, 않고 있습니다. 육콩은 체력이 많이 깎이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버티고 있고요 예, 네, 이제 더블킬은 광보드! 에버텼어요해요자 절대영역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에너지폼! 네, 아, 사실 그 실력같은 체력으로 와 이거 딜을 한번더퍼두거든요 심지어 절구까지 깔렸고 절대영역 깔리면 최생 15% 보호막이 생기거든요 그걸로 버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콩선수가 잡혔을 때 추가적인 킬을 아렇죠 l e t 선이그 e t 요 e new stop. We are. I will use Kongo. That is a tap and go to you. I think you're s a y 선수가 살아야 조금 더 드리블이 되는데 심포. 광호 선수가 먼저 n g y 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y 네. o 포니 e 는 정말 흐르이가첫 아... 세트 가져가겠는데요. 시간이 네. 없습니다. 네, 지금 히트 선수 박성기도 끊기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네요. 3초 2초. 1초 추가 킬은? 못하서 휘두르기가 휘두르기라는 힘명을 지었는지 이 피해량으로 증명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육홍 선수의 이딜 자체를 어 결국에 어그로를 끌어주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그딜 어, 자체가 광호 선수에게 집중됐었고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블레이드 여기저기 날라다닐 수 있죠. 심지어 홀라가 지켜주죠. 여러가지로 소설리스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아래쪽에도 지금 태풍 선수가 아, 이건 다 쳤는데요. 태풍 선수가 빠져나오는 네. 순고한 네. 에이를 근데 썼다는 게 이러면 들통났고 오, 일단은 뭐 최대한 좀방위함을 네. 챙겨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한 특포 찍으면 공이속 감수 상대 시킬 수 있고요. 아 이거 어, 태풍선수 네. 지금 체력이 너무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리스 입장에서는 놓려질수 아 있고 심포가 일단 태풍이 잡힌 이후에 써졌어요 딜이 그만큼 셌는데 이게 불릴때 소서리스 스킬셋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비버스 테레비티가 지금 스킬셋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을 지키기가 좀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그걸 대신 서리빨로 챙겨간 건데 네. 약간 버서커는 쉬어가야 어?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야몬 쪽에서의 싸움이 꽤 거칠었습니다 야모는 체력 살짝 빠진 아이유 포커싱이 당해됐죠 네. 아, 반대편에서 지금 에너지 버스터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왔어요 같은 딜을 넣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걸 다 아, 쓰는 네. 타이밍이 아마 박치고 아, 유 선수 지금 하이퍼싱크로 당신 아 후에 딜을 넣습니다 아, 블레이드가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네. 네. 또물수 있죠. 블레이드니까요. 네, 하이퍼 싱크 타이밍에 완벽하게 킬을 쓸어다 보면서 이거 휘도로킷. 뭐 야몬 선수가 또 한번 그러다가 물수 있거든요. 아직 플래시 플링크가 남아 있어서. 네. 유콘과 오픈지엘이 체력이 아, 빠졌다고 하더라도. 대풍 아, 아, 아. 선수 어쨌든 살면서 잡으려고 각성기까지 썼는데. 레더 스틸이. 아, 뭐 소드스톰 레더 스틸 다 써봅니다만 이게. 우리가 16강에서 봤던 에이징커브의 폭발력이 전혀 나로부터 딜량이요. 네. 네. 역대 최고급 딜량이죠. 이게 원래는 히트 선수의 버서커가 평균적으로 47만 대, 굉장히 높은 딜량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유공 선수에게 턴이 넘어온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네.